이건데 네내 자리야. 신장이 167cm로 같을 때 남자와 여자의 체성분 차이다. 다리를 쭉 펴기 위해 프론트 레버 턱 네거티브 훈련을 해왔다. 최대 여기까지 낮춰지고 팔꿈치도 어느정도 펴지는 것 같은데 다리를 조금이라도 펴면서 하체 쪽 무게가 늘어나는 순간 나의 코어가 버티지 못하는 것 같다. 코어 단련을 위해 용플레거도 같이 훈련하려고 한다. 올라와 코어가 순 두부네. 야, 근데 이거 장난치는 게 아니라 허리에 무리가 오는데. 야. 고양이 아니라 개였네. <목소리>